지원 돌아갔습 네. 조금 올렸었고 올올 됐어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도 오케이. 예. 그그아됐어 지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 v 의 이주체입니다. 오늘 화요초대석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해군제도 해군준장이시고그 어, 전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화 던지기 <웃음> 2017년입니까? 16년이죠? 17년. 17년입니다. 예, 예. 누드화를 좀 던지셔가지고 어, 권력을 치르신 신동부 제동님 그리고 또 이번에 20대 대통령 후 예비 후보로 출마를 또 하셨고 출마 선언 출마 선언 하셨고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마산 중학교 마산고등학교 나셨죠? 예, 예. 그리고 음. 해군 해군 중장 예, 예, 해군 중장 예, 예, 예. 해군사관학교 나셨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그참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벌써 일주일이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해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19일만이니까. 그래서, 자, 그럼 오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넘게 자세하게 좀 우리 신배동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저 용산 이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예. 근데, 57%가 반대요 일주일 전에 건데, 42%가 찬성이고. 그, 일본 조사 기간마다, 예. 네. 네. 그, 뭐, 제일 먼저 발표한 때가 미디어 토마토. 아, 예, 예. 거기에서 조사해보니까, 반대가 58. 58%. 58%. 예. 그 다음에 찬성이 33%. 33. 찬성이. 아, 이게,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아. 그 다음에, 최근에, 예. 그저께, 저, 갤럽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갤럽에서. 거기서는, 저, 찬성이 53. 53, 예. 반대가 36%로 나왔어요. 예. 그 10% 넘네요. 그러니까 그 거의 대, 100... 100... 까지는 아닌데, 20%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이, 이, 이거는, 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국민 여론이, 예. 이거, 저, 대통령실 이전 같은, 이렇게 진짜 중시해야 되는 거는요, 예. 최소한 한 80% 이상 지지를 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로는, 지지를 80% 받아야 된다니까? 예. 근데 지지가 지금 30%대야. 그럼 이거는 이전하려면 안 됩니다.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수도 이전과 그런구나. 같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국민투표 부치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감이라니까? 그, 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 무시하잖아요. 완전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이, 저, 이전이. 예. 제가 한 뭐, 한 다섯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떤 겁니까? 이게 완전 자가당책이에요. 자가당책, 예. 모순이다, 이거야. 예. 이, 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인내셔널그 예. 맹분이 뭐냐 하면은요, 대맹분이 예. 국민과의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예.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은, 저항적 그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청, 상징이라 이거야. 예. 그 청와대에 돌려주고, 예. 어,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국고를 가했다 이게 이제 논리 핵심인데 예.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 왜냐면 본인이 하는 그걸 쭉 보세요. 추진하는 그걸 과정을 행정부 구조 예비비 이런 거 하면 당연히 행정부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어. 그리고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당선인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 어, 그도 소통된 게 없어. 국민들한테 이걸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가. 공청을 공청회라도 하고 말이, 토론도 하고 이런 소름 질차가 전혀 없었어요. 이 자체가 추진 과정을 현재까지 이게 소통하고는 그리가 네. 완전 히 불통이야, 불통 한마디로. 검사 출신이다 그렇잖아요. 검사 출신. 그런데 뭐저 제가 뭐 검사 출신이고 네. 이거 따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네. 네. 네. 예? 네. 과거에 뭐떤경력을가지도 모는데 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내셔온 이 맹분이 소통이에요. 완전 히 불통이야. 아, 지금, 그리고, 저항, 지금 제왕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제왕적 권력을, 그, 저,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고. 누가 아, 돌려달라고 했어요, 누가? 아, 국민은 그런 요구할 도 없는데. 근데 국민들을 그냥 팔아가지고, 제왕적 권력을, 버리, 버리겠다. 그런데 추진하는 건 본인이 완전 제왕적이야. 아니. 제왕적 독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금국, 산업화, 민주화, 가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일순간에 제왕적으로 마지막에 말기, 원래 말기에좀 그런 듯이 정주저 예, 예, 예, 예. 있었지만, 예, 예, 예. 민주화의 산실 아닙니까? 조갑진 그 대기자가 그런 말 해요. 청와대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산실이었다. 일본 무슨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세계 10위권, 예. 그, 문명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청와대 아닙니까? 그 산실이라니까. 그 청와대 리드십이. 그 사령탑이야, 청와대가. 그게, 왜 청와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그래 찬란한 역사를 거기서 만들었는데. 발의 안 되잖아. 아, 문재인 씨는 강화문 가겠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가 너무 좋으니까. 네, 네. 그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계량해가지고. 뭐. 근데, 청와대가 강화문 못 간다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씻는가, 법사가 치이했는가그 과정을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이제 논의를 위해서. 문당선이 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니, 여론조사하고 지금 국민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여론 무시도 되는 겁니까? 예? 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 내린 게 누가 그러니까 결론 내렸어마로 지금 저 뭐냐면은 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금 통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뒤에 그 배경 그 백보도 물러서 났어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치하는건 완전 겸손하지도 않고, 예. 국민의 뜻에 지금 완전 역해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런 조사가 이렇게 반대가 많고, 예. 찬성이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거도 갈 때, 국민이 뽑은 윤석열 해놨어요. 국민이 선택한. 아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예. 말하는 그 투가, 네. 어어이런게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되잖아요. 어깨 이렇게 왔다 갔다. 어, 네, 무슨, 어, 헤미네들, 저, 검찰에 불러가지고, 치조하듯이, 어어 네. 어. 그거는 뭐, 이랬어요. 내가 딱찍어놨다 그거는 뭐, 어, 지금 여론 자살을 해서, 몇대며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호호. 이렇게 딱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참 위험하다. 어, 소통 안 됐고, 국민 여론 무시하고. 무시하고. 어, 뭡니까, 뭐 문제점이. 그니까, 제왕적으로, 제왕적 권력을, 그, 국민단한 돌리게 들리겠다 고, 했는데, 본인이 취신하는거 모든 게 제왕이야, 제왕. 아니, 제왕이 취임식도, 취임식도 안 올리잖아요, 지금. 지금 국민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잖아. 선는 대왕. 수위원의 당선인은요, 네. 인수위, 그, 법에, 네. 인수위원회는 그냥 인계인수로 충실을 받는, 네. 받는 거예요. 그럼 정신인가 받는 거예요, 도장님은. 그래도 지금 어떠한 일을 벌려놨고, 고류받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어? 자기가 제일 내는대맹군도 완전히 역행하고, 어 소통하겠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요. 예. 어 대선 기간에 계속 그 시대 정신으로 제가 강조한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정과 자, 상식. 예.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이배돼. 예. 왜 무단히 가만히 있는 국방부로 갑자기 가겠다 이거야. 아, 저 지난번 외외외교부. 외국, 외국,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 지난번 또 외교부 갔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이것도, 추리 네. 과정을 보면은, 네. 경향신문에 무슨, 뭐, 국방출입기자가, 3월 12일에, 네. 이 아이디어를 는는 거예요. 3월 12일에. 그런데 네. 이걸, 저, 3월 14일에 인수위원회, 지금 청와대 이전 TF팀장 네. 있잖아요. 그 윤, 윤한홍. 윤한홍이. 있고.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저, 김용현 장군은, 그 정확한 팀장이 아니더라고? 특별한 네. 직책이, 공식 직함이 없어요, 사실, 인수위에.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김용현 장군이에요. 예비역 육군 중장. 중장, 합참. 예. 합참 작전 오버대. 저도 잘 알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3월 14일날 이틀 후에, 예. 3월 중에 국방부 비우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야. 합참한테 상도 안 하고, 미리. 안 하고, 전 어. 없이. 예. 국방부 비우라. 그래가지고, 3월 14일날 그러고, 딱 6, 6일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 막대기 들고 무슨, 네. 아, 관리소장처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청와대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주거는, 네. 너무 무리다. 너무 무리죠. 그 다음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네.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사실, 네. 핵심, 핵심은.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인수위 대변인이, 네. 아,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협안 해줘가지고, 이전에 안 되면, 은 지금 예. 전에, 통일해서 계속 근무하겠다. 아, 그, 문제, 아, 문제는 뒤집시요 <웃음> 자기가, 자기가 문제 있는 걸 생각하라고. 완전 어린애 생때 쓰는 것도 아니고. 땡깡 아닙니까? 땡깡 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월 10일 00시를 기해가지고. 네. 청와 전면 개방하겠다. 완전 군대, 군대식이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정셨어요 공공실 작전이에요? 아니, 5월 10일 00시까지, 5월 9일 00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 0.1초 차이도 안 나고 개방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뭐, 청와대의 그 많은 비품, <웃음> 관품, 네. 장비, 네.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거, 서류, 뭐, 사람도 있고, 인계인수를 해야 되잖아. 언제 인계인수를 하냐고. 그러면 뭐, 청와대 그거를, 저, 군함이 있잖아요. 저함에 저, 저, 폭격을 받아가지고, 네. 도저히, 저, 이거, 복원이 안 된다. 네. 침몰한다. 그럼 태함을 하잖아요. 네. 군함도 태함을 한때 훈련을 해요, 저희들이요. 예. 예? 예. 태함들차가 있다고, 그, 저, 비밀 장비 있는 거다 파셔야 되고, 어허. 문수 다 갈아야 되고, 비밀 장비 네. 다 부수야 되고, 네. 그, 그 복잡하게, 그런 거 그렇게 복잡하니까 훈련까지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청와대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밀이 있고, 네. 기밀 장비가 있고, 네. 시스템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국가 위기 관리 체계가 있고, 심지어는 그, 저, 저, 그림이도한 700점 있대요. 호호. 그 도로기도 그 중재 재산 안돼 있대요, 관리가. 음. 근데 하여튼, 그 국가 자산이잖아. 네. 인정해야지. 근데, 아니, 0.1초 차이도 아닌데, 저 전임 대통령 이제 끝나고, 신임 대통령 딱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전면,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가능하냐고. 점령군입니까 뭡니까? <웃음> 해방 해방아 국민들 또 그렇게 원했 원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맞는 이야기냐 이거야. 근데 누가 부추기서 펌프질해서 이까지 왔느냐 이거. 누가 펌프질해서? 모르죠 그거는. 제가 뭐 인수에. 대리로 뭐. 소문 다들어요. 네. 그러니까자자 자, 자, 자, 보세요. 네. 제가 첫째 저 자가 당척이고 대인분 네. 네. 자체를 네. 상실했다. 네. 두 번째는 경적권력의 상징인 을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한데, 이거는, 지금 하는 짓은, 제왕적제왕으로 지금, 그, 독재처럼 하고 지금 있다고. 독재하고제왕적으로 나가자는. 두 번째죠. 그 네. 세번째로 공정과 상식, 노래를 불렀는데, 네. 국민들이 그렇게, 그때 막, 걸어가지고 네. 캠페인 다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상식 공정하지 거. 않다. 불공정하다, 네. 이게. 그게 상식적인 행동. 이 어, 한달내비우라 어, 어 한마디 네. 어? 네. 듣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상식, 그, 이게 뭘 상식하잖아요. 진짜 뭘 상식이에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인지 아냐. 네. 백악관 웨스트 윙을 모델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웃음> 근데 제가 백악관 웨스트 윙하고요. 그 옆에 해랑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어요. 행정동. 그 소위 그 정식 명칭이, 제가 갔을 때는 올드 올 the old e x e c u t i v 이돼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그 뒤에 좀, 개명한것 같아요, 빌딩 이름을. 예. 아이젠 하우, 어, 아이젠 하우, 익세큐티브 아프스 빌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루 종일 제가 그, 건그 물에 가 있었다니. 아니, 좀, 그, 그, 그, 미국 국방대학교, 국방대 유학, 유학교 시절 예, 국가안보전략, 그, 석사과정 갔는데. 2년? 몇 1년? 년? 1년, 1년. 예. 근데 특이하게, 예. 1년 만에 여권이 되면은, 석사기를 줘요 그것도 미 의회에서 인준해 줘요. 이거 뭐내 자랑 같아서 그만하고. 자오 총장님, 자오 잠장님세요 그게 어, 학생 장교가 어, 그 내셔널 워 l 리지그 국가 전쟁대학, 미 네. 국방대학 안에워 국가 전쟁대학이 있어. 그 네. 저는 그 소송인데 내셔널 워 e 리지에서 이제 학위를 주는 제목이 내셔널 시큐리티 스 e 레스예요 그러니까 음. 국가 안보질 학위를 준다고. 네.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그런데 네. 미 의회에서도 그걸 하기를 까지, 미래에서 따지가 준다니까요? 아, 그 아. 베스트드 바이 콩글레서 되어 있다고. 예. 근데, 하여튼, 하루 종일 그, 어, 그 행정동 소위. 예. 비, 그러니까, 웨스트드 민, 그, 그, 그, 그 정신무실하고, 예. 그, 저, 빌딩하고요,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까워. 예. 1분도 안 걸려. 그렇구나. 하루 종일에 가서 그 구조를 잘하다요 정신무실하고, 그 비서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럼요. 가까이 붙어, 비슷하다. 지금 청와대가 그게 문제 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 되지, 왜? 가까이 하면, 하면 그래서, 그러면 좋그러니 왜, 윤석열, 그, 당선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자기가, 네. 국정농단, 국정농단 나이지만은, 그렇게 지어낸 거죠. 네. 그 수사팀장 할때 수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전혀 소통이, 이거, 그 이게 안되더라고 조정학과에서 나온 거죠. 참고로. 조정학과에서. 그 얘기, 를 네. 윤석열 후보가, 네. 네. 했잖아요. 네. 그게 발단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 아 그러면은, 네. 그래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 하지 말고, 엉뚱한 맹, 맹분 내가지고, 다 아주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 그 청와대 구조를 바꾸면 된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디어를 그 인수에다 줬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라! 글도 내가 저, SNS도 올리고, 네.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인수인 내가 두 사람 다 안다고. 윤화농도 응도 알고 예. 김영인 장군도 알아요 하여튼 어, 그실명의 예. 거론을 안 할게 예, 예.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예. 렸다니까 오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 이게 저 이렇게 저 분란을 예. 빨리 끝내고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청와대 그 일단은 들어가고 청와대 그봉관 옆에 예. 이런 저 제가 보기에는 그 저쪽 그 관저 쪽 있잖아요 관절 예. 그 사이에 뭐지지 그 지우, 행정동을 하나 지 아, 어, 어 지금 되요그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좀 잘해가지고 예. 울리고울리게 경관이 어? 네. 주변하고 네. 무시하이 국방부 무 건물 저 그게는 첨위압적이잖아요. 그렇죠. 저 대, 청와대가 네.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기, 여기 밀리트로 이조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국민들이 네. 아주 편안하게 느끼도록 아름답게 네. 지금 병화관처럼 그렇게 건물을 나지막하게. 네. 그다음에 좀 넓게. 네. 뭐, 뭐, 저, 저, 저, 뭐, 한, 오각행이라든가. 예.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저, 어? 예. 짓고, 그게 완공되면은, 저거, 저, 저게, 유민간한 500, 500, 6 0 0 떨어져 있거든. 예. 제가 유민간도몇번 가서 예. 잘 알아요, 그 예. 구조를. 예. 유민 1간, 2간, 3간, 그 다음에, 개모처가 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0m라고 차이 있다, 그러면. 그냥. 500. 5 0 0입니까 아. 300m 더 돼. 그러니까, 이제, 김우성 씨가 25분 걸리니까 온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웃음> 멀기는 멀어. 예. 그러니까 비수실장이 아 정하대 우리나라 얼마나 건설기술이 좋습니까? 예, 예. 그것도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또 하면은 근본. 내가 보기나 삼 개월만에 짓을 수 있어. 우리나라 건설기술력이면은. 예, 예. 응? 예. 그래갖고 또 환경대 그다저저 예. 옮기고. 그다음에 봉관하고 배랑 연결 시키고 뿌리고 배관처럼. 예, 예. 그다음에 그쪽에 여미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천추관 예, 예. 이런 거. 싹 다, 그냥, 그, 저, 저, 개방시키면 된다, 이거야. 반 정도, 반 정도는 개방시키면 돼. 아, 그니까, 백악관도, 이런저런 문제일 때, 개조를 해가지고 조금씩한거아니까 아, 지금 백악관은요. 백악관도 그렇죠. 백관이 본관이 있는데, 이스트이 있고, 웨스트이 있어요. 네. 동쪽 날개, 서쪽 날개잖아요. 네. 그 중앙은, 저, 저, 대통령 관제예요 저도 그뭐 유학 시절 한 구경한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게돼 있어요. 이스트 유은 관광객. 이스트. 예이아 예. 아, 예 왜냐면 이스트 유행에 뭐가 있냐면 이스트인들 이제 가봤어. 예. 거기는 역대 대통령도 기념관이 안에 있어요. 예. 그 사진 같은 걸, 링증 기념관, 뭐. 근데 그게 크지는 않은데. 아, 크지는 작아요. 예. 아주 핵심적인 그거 그림 같은 거, 조사 예. 같은 거 예. 있다고. 예. 그리고 관광객만에 관광지로 되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 예. 예. 구경을 예. 할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 보자, 이거야. 지금, 그, 행정동을 지어가지고, 예. 본관하고 연결시키면은, 예. 예. 나머지 있잖아요. 준충항까지, 지금 현재 비수동 있지 않습니까? 예민관 예. 예. 예. 예. 도 준충항까지 다 개방할 수 있다니까? 그럼, 청와대를 개방하고, 진문는 진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 대학관처럼. 그렇지. 그렇게 개방하고, 시민들도 가까이 있또 만나고, 아니, 지금, 좀. 지금, 그, 국방부 하니까 거기서 뭐, 용산공원에 뭐만 더, 택도 없는 소리, 국방부 구조를 모르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절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일반 국민들을, 그, 뭐, 접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심재동님, 저, 대령 후보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웃음>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거 보면, 차를 내가 하지, 이런 생각안들지그 아, 제가, 제가 했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했으면은 네.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아, 아니, 저도 막, 정말, 잠, 정말 자신있어. 잠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이. 제가, 저 그냥, 저, 작년 7월 27일 날, 네. 출마 선언날 국회 네. 소통관에서 했는데, 네. 네. 제 소개는 그때 16가지 공약을 내셨어요. 아니 그그안 네. 오셔 안 오고 아, 안 돼요. 저, 그 명문대 명문대요. 거기에 저그저 제가 그 이거 전하대 구조까지 내가 언급한 아, 게 있어요. 공약으로. 예, 네, 왜냐면 이거 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 제일 첫 공약을 내는게 국가 정체성이에요. 국가 정체성 해본 거예요. 근데 저 윤석열 후보는요. 예. 아직까지 예. 국가 정체성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 함자를 공식적으로 금해한 지한 번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맞잖아요, 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 한, 몇번 했어요. 그, 역사는 누군고시공공만 법짓만 달달달 했죠. 당연히 국가정체성이, 지 문재인 정권이, 그, 잘못한 게 맞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도, 제일 문제가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처럼,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 네. 연장선상에서, 이거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제가 저공력 1위 뭐냐면 국가 정체성 및 국민 자부심 회복 이렇게 어 있어요. 왜냐면 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자존, 자부심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국민의 원천이거든. 예. 자부심이. 근데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국민 자부심을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 자부심이 있어야 국가 지도자와 국가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돼요. 분영이 된다고. 예? 근데 내가 국민이러는데 윤석열이 그말한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여튼, 국민의힘 갱선에 참여하려고 원래 생각했는데 가슴에 윤석열이 주로 공격했을 거고, 나딱 물어보려고 그래서 아, 당신이 왜그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음. 왜?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금국 정신을 부정하는 거냐? 나딱 물으려고 그랬다니까? 첫 질문이 그거. 자, 근데 하여튼 뭐, 조금 빛나갔는데, 네. 근데 백악관의 웨스트 윙을 모델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곡한 거야. 아, 그러면 뭐, 그... 그 웨스트 윙 모델하면 내가 얘기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행정동을 지어가지고, 다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 지금, 인... 저, 저, 청와대 본관 있잖아요. 네. 본관 내부 구조가 백악관 웨스트 윙보다 커요. 그, 턴, 대따에 공간이 있고, 아. 양쪽으로 또 이렇게, 예. 그 물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안에 지금, 근데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부속실하고, 외는 사무실 없어요. 전부 다뭐 식당, 회의실, 뭐그런 기빈척견하고, 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배학관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집단 그렇게 잖아요 아. 저도 가봤어, 유학실. 심지어 국무회의실까지 웨스트링이 있다니까? 회의실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안보고장도 그 있고 보좌관실, 그런 그렇죠. 대변인실, 네. 그 비서실장실, 비서실 뭐 이렇게 쭉그 이제 봉관 웨스팅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청와대 봉관 내부 구조를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비서실장실, 예? 네?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실, 어 실장실, 네. 경호실장 처장실, 네. 대변인실, 네. 그럼 핵심 수석 비서관 다 들어가도 돼. 땅이 많잖아요. 땅도 많고. 다 들어가도 되고, 청와대, 그, 저, 뭐, 국방부 해가지고, 1층에는 뭐, 기자실을 만들어가지고, 뭐, 얘기했잖아, 개발. 네. 지금 청와대 앞에 두개또 있잖아요, 봉환 옆에. 하나는 그냥 춘추하면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거기다 기자실을 만들어라, 이거야. 음. 그 청와대, 대통령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기자들 하고, 미국은요, 대통령이 어디 헬기 사러 와. 조금만 이동하면 기자장에서 기다렸다서막 질문하잖아, 다 대답해.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런데 옆에다가 지자실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충분히 할수 있는 자, 자구 자 대선을 안 하고 덜렁 국방부를 이전하겠다. 국방부 10층에 지금 청와대가 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490명을 사, 320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320명이 왜 국방부 청사하느냐. 1000명이 근무하는 데라고. 예. 왜 1000명 300 이상 되는 국방청사로 들어가느냐고, 예? 그건 완전 강탈이야, 예? 예? 방패라시이네요방리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1층에서 5층까지는 청와대에 쏘고 6층에서 10층은 뭐냐면, 뭐, 민간합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아, 민간합동위원회 뭐, 그게 왜오개씩이나 썼냐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 완전히 난개야, 국가 자서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많은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잠시만요. 아, 굉장히 두랍습니다. 예? 최근 두랍습니다. 최근 많이 두랍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 사실 말도 안 되는 예, 예, 이유. 예. 법치위반이에요. 예. 법치위반. 법치? 법치위반이 이 사람이 법조인 출신 이잖아. 선법위반 아닙니까. 어, 더가면그치위반이 더 그러니까 헌법위반 뭐, 아닙니까. 뭐, 뭐 법치위반이 예, 이 정도 사안은요. 예. 사실은.